일단은 제가 상황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지금 보시면 지금 막 포딩도 하고 난리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잖아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일련의 사건이 있었는데 상황 정리를 좀 해드리기 전에 일단 저희가 지금 감염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약을 좀 먹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일단 다 여기 좀 모입시다 모여 가지고 한꺼번에 우리가 약을 먹고 어, 지금 코로나 시대를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약불입니다. 어, 여기 땅에 떨어진 거. 그렇지, 그렇지. 아이, 좋습니다. 아이, 깔끔해. 우리 멤버들이 접속 안한 사이에 시청자분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놨거든요. 여기 지금 동굴 안쪽에 이런 식으로. 아, 저기 감염자들이 더 있죠? 어, 조심해야 됩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여기를 또 2D가 정했어, 집터를. 어, 잠깐만, 빗소라. 너 감염이구나. 이거 어. 봐. 나도 뭐. 아, 오케이, 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먹어, 이거 저희는 지금 브리딩 상태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 부족 규모는 한 감마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베타래요 아, 베타입니까? 근데 여기에 오우. 지금 기존에 다른 길드 분들이 계셔 예, 근데 그 친구들이랑 연맹을 맺기로 했어요 일단 말은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연맹은 하지 않은 상태긴 한데 뭐 언제 한번 맺어야겠죠 예. 연맹 관련해서 제가 제안한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저쪽 한국인 부족에서 우리 쪽에 적극적으로 나온다 어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알파 이 서버에서 먹은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주고 갑니다 근데 만약에 거부한다. 그럼 전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공섭이잖아요, 그게. 그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은 저를 저격해서 따라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공섭이니까. 어뜨... 그 분들 중에 이제 저한테 부족을 거부당하시니까 그 앙심을 품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연맹하기로 한 클랜 있죠? 거기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 자원과 공룡을 이용해서 속칭 인사이딩. 거기에 있는 자원과 공룡을 이용해서 우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연맹 제안을 하면서 그걸 조심하셔라 인사이딩을 조심하셔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 그래서 지금 이 서버 있잖아요 찾아서 들어오시면 무조건 죽습니다 저희한테 죽든지 아니면 저쪽 연맹 클랜한테 죽든지 무조건 죽여요 인사이딩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폐쇄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야 하체 운동 부족도 빨리 이거 먹어 쟤 계속 안 먹는데. 누구? 하체 운 하체 운동 부족. 쟤기는 저기 계속 가만히 있어. 네, 죽여 그러면 가만히. 있어. 죽여. 그럼 죽여야 돼. 쟤 때문에 지금 어 길목에 있어가지고 쟤 때문에 다 걸렸어. 아또 걸렸네. 이 코나가 로 이래서 무서운 거야. 그래 그... 이게 계속 걸려요 지금 계속 걸려. 지금 여기 있는 인간 바그돌 27 하체 운동 부족 앵무 이 다섯 명 그럼 일단 나가줘요 오늘은 약이 부족해 이게 바로 동족상잔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비소라 너랑 나랑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투디랑 나랑 셋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 견제해야 돼아 그래? 어 찾아가지고 죽여야 돼 저격이 분명히 몇명 있거든 지금? 서버대에 테크부터 뚫쳐 저희 그러면 보스를 잡아서 테크를 못 뚫는다고 왜요? 아 그냥 유물동굴 그 알파가 먹어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알파랑 전쟁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래요 여러분 어 지금 뒤에 한명더 오네 어수리까지어 수색조 갑시다 수색조 노는 사람 보이면은 부족에서 추방시켜! <웃음> 어..우리 바로 아우지 가는기야 나는 뭐할까? <웃음> 갑자기 바빠진 멤버들 어 집이다 요런거를 이제 싹다 찾아다가 부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60에 55입니다 아 저스트 pvp야 미안 <웃음> 어야 적역 왔다 찾아서 죽이자 딘디디딤, 출동 야 여기에 좀 흔적 있는데? 여기 우리가 우리 흔적 아닌데? 야 우리 흔적 아닌 거 찾았다 오케이 아 이게 갑자기 이거 저격 찾으려니까 어 갑자기 안개 껴버리고 야안 도와주네 상황이 야 우리 태어났던 섬에 토대작 같은 게 돼있는데 아 토대작이라고 볼순 없겠다 이 정도를 그냥 토대를 군데군데 설치를 해놨는데 지푸라기로 설치를 해놨네? 어, 여기 뭐 하고 있네요. 야, 여기 주변이다. 느낌 온다. 아, 여기 이렇게 해놨네. 야, 야, 찾았는데? 갑니다. 찾았어요 보사버려보사버려네다 <웃음> 찾았어요 일단 초보섬으로 모여 여기 집 있으니까 다 때려 부십시다 일단 어 뭐야 여기 입구 열려 있잖아 그냥 여긴가? 찾았다 음. 오, 근데 여기 이미 밀려있고 여기 해안가에 음. 한명더 있는데 죽였어 오케이 어 여기 집 있다 여기서 털린댄진 모르겠지만 어 사람 있다 컷컷 진짜 이만한 새가 다가와가지고 막 때릴라 그러면 얼마나 무서울까 드디어 일로와 여기 큰집 있어 으악. 오 여기도 틀렸네 근데 그치? 도로요 뚫려있네 이미 방금 이집 안으로 사람 들어갔는데? 죽여? <웃음> <웃음> 아유아 죽니까 안 계집니다 이제 <웃음> 아유 철.. 철광석이 엄청 엄청 많으시네 아이 좋습니다 비 사람 뭐해 거기 뭐 있어? 아 여기 사람 있었어가지고 그냥 다 부숴버리게. 아 그쪽으로 쭉 가면은 집 하나 더 있거든요. 음. 거기서 같은 한 마리 기어다니더라고요. 어 너무해 그래도 사람인데. 어 저격은 용납하지 공룡이, 않습니다. 네, 여기선 공룡이 더 귀해요. 보인물애들한테 물어보면은 기가노트랑 연빈이랑 바꿀래 하면은 바꾼다 할 거예요. <웃음> 어. 궁금하긴 하다. 정말 바꿀 거야? <웃음> <웃음> 안 바꾸지 부족원인데 당연하다라는데 나와 <웃음> 저격 잡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여러분 빡세다 빡세 빡시다 빡시 어 잠깐만 나뭐 본거 같은데 오보라 오보라 오보라 오보라 오보라 오보라 이 침대 주인 몽키리 루피인데 녀석 혈적왕인가? 이 녀석 해조광이 왜 산에다가 침대를 만든 거야? 어? 케빈 어쩌고 써 있는데? 케빈 조하. 어, 어쨌든 보수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 때려 부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 얘들아. 다음 생에 만나. 사람을 찾았다. <웃음> 야, 근데 저격이 얼마나 많았던 거야, 이거? 와, 집터가 몇 개야, 이거? 왜 아캡이 더 좋긴 하, 하구나 지터가. 투디 채팅 지금 봤네. 어 저기 가보시면은 엄청 넓고 이제 저기 엄청 유명합니다. 자리 잡으면 은 뚫기 힘들다. 절대 못 뚫는다 이런 걸로. 오 근데 거기를 지금 누가 막고 있는 거야?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어 저격을 지금 내 팬인데도 불구하고 외주기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마음 먹고 그냥 노른자 뭐 이런 식으로 패닉한 다음에 착한 척 들어온 다음에 우리 자원 다 털고 잠수 타버려도 방법이 없어서 팬이라고 다 받아주기 시작하면은 금방 터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인사이딩이라 그래. 그래서 원래 아크 공섭하는 거 길드 같은 거 클랜 같은 거 찾아 들어가려면은 전화번호랑 집 주소까지 다 받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거예요 요! 여기 또 침낭 발견 이거 우리건가 설마? 이거 확인하고 부세야겠지? 뭐야 여기 겹쳐있어 그래서 일단 저격으로 들어오신 분들 이제 싹다 털어가지고 정리하는 중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미 다 터져있죠? 거의 연비야, 너 집에 있니? 네, 저 집에 있어요. 어, 나 집에 왔어. 어딨어? 어, 오랜만에 얼굴 보러 왔다. 열매 캐다가 이제 조금 쉬고 있었어. <웃음> 열매를 개면 들고 가고, 개면 들고 가고, 개면 들고 가서. 옷도 제공 못 받은 채로. 나에게 아르제는 그냥 그냥 볼 것이었어. 그 와중에 쉬셨다고요? <웃음> 물좀 먹었어 여기 정말 내 무서워서 살 죽었구만 다음번에는 야, 같이 좀 수색 좀 하러 다니자 오케이 어우 힘들어 진짜 와 이거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공식 이거 빡세네 너무 빡세